이제 93쪽 유기효를 두세요. 유... 이제 93쪽 유기효를 두세요. 유기는 통인우 종인이 인토다 이어 오이 위정은 구루 왈통인우 양나라 동어속 에응이면 신은 유소편년이 제통인지도에 비사협의람 고로카리니랍 이약양효즉 미강중지덕이라내 이충도상동이니 불위사야라 종은당야라 유기수중차정이나 연이나 유응어상하야 울릉태동하고 이케어사니 인지도야람 고로기상점이여차람 장알통인 우주 정상으로 위선인 제통인즉 위가린 구름 오불취군이라 개사비는 비인군지 둔니에 상동이사면 위가린 야람 저, 저런 저 경험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 경상도에 가보니까 말들이 되게 억세고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마산에 가서 이렇게 한 2년 있었는데 가보니까 제 말투가 느리고 좀 <웃음> 유순한 편이잖아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기효가 꼭 여자 남자로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강성인 남자들이 쫙 있는데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서 아주 유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거지. 그 사람을 서로가 흠모하고 짝사랑하려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교는 그 자기랑 호응관계에 있는 구효만을 내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거지. 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고 규합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과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아, 저 사람이 내 짝이야 라고 그 사람만 사귄다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볼 때, 육인은 동인 우종이니,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을 종, 자기 종족 사람들만 할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모습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출문교처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만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여오위정응이라 원래 이효와 오효는 정응 관계에 있잖아요. 정응 관계에 있는데, 고로왈 동인 우종이니. 그래서, 여기서는 동인우종, 종은 이제 종당이니까, 우리 그 대종중, 소종중, 종갓집, 다그 안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밖에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종당을 말한다. 그러니 동어 소개응이면, 그러니까 그 소개응, 어디에 매여 있고 응하는 바에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신은 유수 편년이 이것은 치우치게 허여해주는 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여자를 인정할 여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게 된단 말이지. 그가 보면은 제 동인지도에 이 사람 모든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미사협이라 사사로운 것이 끼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맹자에 보면은 왜이 그 협자가 있지요 다섯 가지를 끼고 묻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고로왈 가인이라 그래서 인색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효가 만약에 양효였다면 양효였다면 물론 동인께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 입장이었다면 이약 양효 즉 이효가 만약에 양효였다면 지금은 이효가 음윤인가 유순중정한 건데 양효였다면 강중, 강중의 덕을 갖게 되잖아요. 강중의 덕을 갖는지라 내이 중도 상동이니 그러다 보면 저 위에 있는 구효와 중도로서 상동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 불이사야라. 사사범이 되지 않는다. 저위의 주역 건궤에 동성상응 동기상구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과 여기서 같이 대조해볼 수 있는거죠. 본의를 보시면 종은 당야라이 종자는 무리당자를 말해요. 같은 당내 사람들끼리만 서로 하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기수, 중차정이나 유기효가 비록 중도이면서도 정도를 가고 있긴 하지만, 연이나 유응어 상하야 저 위에 있는 구효와 응이 돼서, 불릉태동하고, 태동을, 태동하고, 대동 크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는 못하면서, 개여사하니, 사사로이, 자기 짝꿍이라고 생각하는 구호효한테만 매게리니, 인지도야, 인색한도다. 인색하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요 고로, 기상점의 여차,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이래죠. 거기 94쪽에, 94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 문육이여 95옥이 있죠. 거기로 쭉 나가셔가지고 끝에 절제채시왈 바로 앞에 보시면 대범 이렇게 한자리가 있지요? 고기를 음, 보세요. 대범 회자는 뉴칠 회자 회자는 자흉 이치길 하고 이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 뉴칠 회자라는 것은 자흉이치길 흉한대로부터 기란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뉴칠회자고. 아시겠죠? 흉한대로부터 기란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뉴칠회자고. 인자는, 그, 인색하다 할때 인이라는 것은 자, 길이, 추향, 추흉이다. 이 인색하다 하는 것은 좋은대로부터, 기란대로부터 흉한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거기 인이라고 한다. 해요. 그말꼭좀 알아두세요. 대범회자는 자흉이 지길하고 대체로 류칠회자휘라는 것은 흉한대로부터 길한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인자는 자길이 추흉이라. 인색하다 왔때 인자는 길한대로부터 흉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꼭좀 기억해 두세요. 95쪽 보세요. 이제. 상활 동인 우종이 인도야라 동인 우종. 자기끼리끼리 하는 것이 인색한 도다이요제 궤, 그러니까 모든 괴에서는이 중정상으로 위선 그죠? 중정상 하는 것으로서 아주 좋은 것을 삼았어요. 그런데 제 동인하얀 이 동인궤에 있어서는 위가리 그게 인색한 거다 이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다 보면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고로 오불쥐군이다이 동인궤에서 구효는 임금의 의로 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 아리따운 여인을 남성들이 서로가 차지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이 유기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구우유가 너의 짝꿍이니라 이렇게 해는 것처럼 거기에만 매여있으니까 미색한 상황이 된거고 또구우유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내 짝꿍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그건 임금이 취할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는 도가 아니다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불취군이라는 말이 나온거예요 제사비는 왜냐하면 사사롭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이 빗자가 친할 빗자라는 게 보이시죠? 사사롭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비인군이도니 임금의 토가 아니에요. 상동이사면 서로 같게 하기를 사사롭게 한다면 위가림야라 그것은 인색한 것이 된다 야